안녕하십니까 노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양재동 양재점 오픈하면서 저희 구독자분 중에 10분을 초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포튜브로 추첨을 돌렸습니다 그 추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첨 영상 보셨죠? 근데 네, 열 분이 뽑히셨는데 그중 댓글을 한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리국범 구독자님이 월세는 무슨 음식 종류를 할 건데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. 이분이 뽑히셨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, 이종혁님, 이종혁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. 꼭 보고 싶었어요. 제가 <웃음> 그리고 이승준님 유용한 정보 및 영상 응원합니다. 번창하세요. 이분도 뽑히셨고요. 자, 근데 열분 뽑히신 분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분 다섯 분을 선택해서 더 초대를 하겠습니다. 그 다섯 분은 조한별님, 홍키님, 검색인간님, 강성화님, 유정훈님. 제가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어서 이 다섯 분을 더 추가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픈는 제가 예상할 때는 6월 초쯤 되지 않을까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6월 초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저희 계정 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날 저하고 소주 한잔 하셔야죠 <웃음>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